그대로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밤이 엄청 엄청 깊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깊었냐고요? 음, 내 소망만큼? <웃음> 내 소망이 뭐냐고요? 어, 비밀. <웃음> 비밀.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어, 현재 나의 눈, 코, 입을 염탐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구패일까요? 누패일까요? 아니면 짝패일까요? 네, 짝패 누구? 뭐 그, 저기, 뭐야, 뭐지? 그거, 그거, 뭐지? 그, 그 영화 있잖아. 타, 아, 맞아. 타짜. 어, 타짜에서 나오는 그 짝패 아니에요. 밑에서 한 장, 위에서 한 장. 저기, 뭐야, 손은 눈보다 빠르지.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짝패는 짝사랑하는 사람. 나를 몰래 짝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도 없으면, 어우, 인생 참 삭막하지. 어디, 음 그래서 나를 갖다가 몰래 연탐하고 있는 사람. 누군지, 카드, 어.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어, 눈, 코, 입을 염탐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구패까요 뉴패일까요? 아니면 짝패일까요? 짝패가 뭐라 그랬죠? 어,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 뉴패는 내가 알 수도 있잖아. 어, 어떠한뭐 뭐 저점이 있었고 아니면 뭐 말이라도 해봤을 거고 음, 짝패도 어떻게 보면 뉴패지만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어, 뉴패는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분의 그레이더망에 있는 사람일 거고 그러니까 뉴패라는 게 나왔지 음,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 혹시 어뭐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사람이기도 하고 그럼 짝패가 뉴패가 될 수도 있나요?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음. 저기 사람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뉴페는 음. 어떠한 소개로도 만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여기는 하하 이 구페가 <웃음> 쫄딱 말아먹은 느낌이 나네. 어, 인간관계에서 어떤 금전 문제 같은 거 같은데요? 음. 그러면 뉴페는 음. 이 류페는 이게 뭘까요? 음, 여러분을 갖다가 굉장히 신중하게, 어, 어떠한,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어, 뭐, 게 그냥 놀이 상대나 뭐, 한두 번 만나보고, 뭐, 말고, 이런 상대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갖다가 조금 포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어, 저기 막 가능하다면 여러분하고 뭐 어떤 케미가 잘 맞고 가치관이나 이런 게잘 맞는다라고 한다면은 음. 저기 막그 공식 커플로 가는 걸갖다가어 염두에 두고서 여러분을 갖다가 사귀겠다라고 싶어요. 그다음에 짝패는. 짝패는 어디 봅시다. 아 이거 짝패는 이게 못 가. 짝패는 여러분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짝패가 둘중하나예요뭐 무슨 둘중 하나냐면은 시련을 당한 사람이거나 신혈 어, 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 짝패가 구패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뭐 어, 다야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한번 카드를 꼽아 봅시다 어, 짝패인지 짝패가 구패가 될런지 그럴 수도 있지. 어, 여러분을 갖다 몰래 좋아하고 있을 수도 있지. 왜 짝패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뭐 어, 그런 건 아닐 수 있어. 어제 복시당. 여러분들의 구패는뭐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요 처음에는 잘 나갔네. 어. 처음에는 아주 니나노 캐제를 불렀던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라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일적인 면에서 잘 나갔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갈 때 기고만장하면 안 돼. 왜냐라고 하면은요. 항상 호사담하라 그러잖아. 좋은 일은 막아 낀다라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변에서 우쭈쭈 우쭈쭈 해주고 아 네가 짱이야 뭐 어쩌고저쩌고 너, 너 네가 최고야 막 이래 주고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이 네배 밖으로 나왔던가 어 너무 뭔가를 갖다가 앞뒤 재보지도 않고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거그 사람이 살다 보면은 주변에서 괜히 나 띄워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 띄워주는 거에 뭐저 뭐지 어 꽂혀가지고 그 저기 막. 정작 중요한 걸 갖다가, 어, 띄엄, 띄엄, 한 그런 느낌이 나. 어, 막 중간중간, 그 뭐지? 꼭 필요 없는 거를 빼먹으면, 솔직히 간주 점프를 하고서 노래를 불러도 노래는 불러지잖아. 어, 점수 나오잖아. 근데 간주를 뜯다가, 어, 본, 본장에서 그걸 점프한 느낌이랄까? 이거 뭐야? 멍청한 거지. 어, 찐따다라고 봐. <웃음> 미안해요 미안해요 응.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되긴 어떻게 해 지금 뭐뭐 뭐 불안하지 왜 불안하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총대를 맨 느낌이 아니 총대를 맨 건가 그런 느낌도 나 어. 그래 왜냐면 주변에서 막 이렇게 해줘 가지고 그냥 분위기상 뭐, 뭐 으쌰으쌰하다가 진짜 일삼으로 간주점프로 한게 아니라 노래를 점프해 버렸네 음,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골치가 아픈 게 아닌가 싶어요. 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음,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하고 뭘 같이 한거 같아. 같이 했는데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이거 이, 이 사람은 골치가 많이 아프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런 거 같아. 여, 지금 그 여러분하고 헤어져갖고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뭐하고 그럴 겨를이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런 겨들이 없는 게 아닌가? 너무 힘들다라고 봐. 너무 힘들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어떠한 원망 같은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인간관계가 약간 뒤집어지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개, 이 사람 입장에선 괜히 내가 총땜해 가지고 이거 뭐야? 이런, 그러니까 몸은 몸대로 고달프고 어, 욕은 욕대로 먹고 이렇게 된 거고 또 주변 사람들은 뭐야 저런 저런 능력 없는 저런 새끼를 갖다가 어, 괜히, 저기, 막, 그, 총대를 매게 해가지고, 우리까지 다 이렇게 됐네,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이게 무슨 금전적인 문제 같아요. 뭐, 일을 갖다가 뭐, 뭐, 이, 뭐, 그런 거지, 뭐. 같이 한 군데 투자를 했다던가 뭐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한 군데도 같이 투자를 했다던가 아니면 무슨 회사에서도 프로젝트 같은 게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했는데 완전히 얘가 진짜 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어 어, 지금 카드에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순 없지만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면 음, 그 인터넷 상에서 어 또한 그 자기네들끼리 모여 가지고 인포메이션 공유하고 다 같이 뭐 으쌰으쌰 뭐 어쩌고 해 가지고 사자 뭐 주식일 수도 있고 그게 어 그게 주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떠한 그 돈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아서 같이 투자를 했다거나 뭐 그런 걸그셋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인간관계나 어떤 금전 문제 이런 게다 지금 아작이 나가고 있어갖고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생각할 지금 겨를이 없겠다라고 봐. 그럼 뉴페는 어떤가 어디 봅시다. 여기 뉴페 어디 보아요. 뉴페는이 사람은요. 자기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힌 사람이 아니겠는가. 뭐, 대단한 기반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자기가 그, 맨 땅에 헤딩 하는 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야. 소득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거잖아. 그래서 언덕은 있는 거겠다 싶어요. 음, 언덕 있는 거겠다. 이 사람이 애교가 많을 수도 있겠네. 어, 여러분한테 애교가 많을 수도 있겠고. 고 호호 이게 뭡니까? 음. 근데 약간 불확실성이 내비치기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그신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요. 진지한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떠한 그런 거 같아? 그 결혼정보 회사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분하고 선짤리라든지 그, 그, 그 소개팅 같은 거 그냥 어디서 이렇게 딱 만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개팅을 갖다가 여러 번 받았다거나 아니면 결혼 중매 업체나 이런 데서 여러 번 이런 소개를 받았다거나 하여간 그런가요? 소개받는 그 그런 느낌이 조금 강해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어 다른 거겠지만 이게 지금 뉴페잖아 근데 저는 여기 이게 소개팅인가 소개팅이다라고 싶어. 왜냐면은 어떠한 준비가 다된거까 그러니까 내가 알수 없는 것들을 갖다가 어, 알아봐 주는 그런 것인 어 그런 어떤 업체가 아닌가 싶어요. 합법 법적으로 어, 합법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거겠다라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 그냥 한번 놀아보자 이게 아니기 때문에 노, 여러분도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결혼 정보 회사에다가 어~ 결혼하고 싶으니까 뭐 이렇게 넣었어 아니면은 소개팅 야나 진짜 진지한 만남을 추구해 그니까 러 나한테 어~ 제대로 된 사람들 한번 소개시켜줘 봐딱 이랬는데 음~ 한 명만 소개를 받겠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소개받아서 거기서 가장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을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뉴페는요, 여러분한테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마음을 갖다가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그 여러분에 대한 질문도 많겠고, 땡땡 뭐, 씨는 뭐 해요? 뭐 해미 씨는 뭘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그냥 계속 알아가, 알아나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음, 왜냐면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은, 그런 거, 어, 그런 것 같아. 그게 조금, 여러분 성격에는 조금 안 맞아. 왜냐하면 여러분 은좀 푹푹 나가고 싶, 시원시원하게 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조심스러운 게 아닌가. 그런데, 내가 봤을 적에는요, 아, 내가 봤을 적이 아니야. 이 카드로 봤을 적에는,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마음이 있는 건 맞아요. 마음이 있는 건 맞는데, 어떤 어그 일을 갖다가 그 데이트할 때 데이트 추진해 나가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약간의 어떤 마찰이 있을 수는 있겠다 싶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끈기나 어떤 인내심 같은 게 조금 있어. 끈기도 있고 집요함이나 어떤 오기나 이런 것도 있어요. 어.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한번... 딱이 어,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은 쉽게 내려놓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 그리고 이 사람이요 그 어쩌면 그런 캐릭터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어, 한두 살 어릴 수도 있고 만약에 나이가 어리지 않다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이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나한테 진지하게 관심이 진짜 저 사람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살짝 뭔가 아쉬운 쉬운 게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의 느낌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 같아서 그냥 툭툭툭툭 나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은이사람은어 그냥 대충 사귀다가 헤어지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좀 천천히 알아가는 방향으로 그 자기 시간이나 이런 걸 조절해 가면서 어쩌면 롱디일 수도 있, 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는 어떠한 단점을 갖다가 갖고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롱디 아니면 어, 일단은 준비가 다 됐지만 자기가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서 어, 그, 그 연애 텀이나 어떠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기가 좀 컨트롤을 한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짝페일 경우에는 어떠냐라고 한다면은 짝패일 경우에는 이 사람이 이, 이 사람의 치부를 갖다가 여러분한테 별로 보이고 싶어하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을 이, 이, 이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아우러보 안중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어떠한 뭐. 어, 뭐, 이 사람하고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염두에 두고 서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아우로브 안중, 뭐, 이런 거겠지? 음. 근데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뭔가를 갖다가 어필하고 싶은데 그게 어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도 그런거는 있어요 이 사람도 사랑의 아픔이 있겄다 이게 구페인지 아닌지 이게 구가인가구 여기 지금 정신이 없어서 아닐 것이고 음 이게 뭘까요? 아, 이제 알겠네. 이제 알겠네. 뭐 뭐라 그하냐면이 사람은요. 돌싱일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자기가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마음에만 여러분들을 품고 있고 어떠한 액션을 하지 않을 수 있겠다. 요즘에 돌싱 많잖아. 어. 그러니까 자기가 돌싱이기 때문에 언감생신 여러분을 갖다 넘보고 못 넘보고 못 넘보지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 여러분 그런 게 있어. 헤어졌다고 해가지고 전 전에 그 와이프 전 남편이랑 모든 관계가 클리어하게 헤어지 때딱 되진 않는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속 시끄러운 데가 있. 라고 봐요. 여러 부분에서 응. 돌싱이라면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잖아. 서류 문제나 애들 문제나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복잡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나를 받아주겠냐 이거야. 어, 내 상황이 이런데. 그래서 마음만 있고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제스처 하나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어. 너의 눈코 입을 내가 염탐하오. 라고 말을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음. 어합니까 어떻게 할 할까요? 딱 그러고 있어요. 음, 좀 그러네. 음. 뭐, 어떡하겠냐? 이, 여러분하고 어떠한 잘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렇지만 움직이지는 않겠다. 왜 그러냐? 라면 지금 얘도 속이 시끄럽다라고 봐요. 음. 그리고 한번 이렇게 사랑의 실패를 하고 어떤 그... 저 울타리가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두,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다라고 하면은요, 서, 섣불리 다가서는데 약간 두려움은 있을 수 있어. 어, 바람기는 없어 보여요. 바람기는 없어 보이고 지금 지금 너무 너무 정신이 없. 다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나? 어, 그사람이와 이렇게 이혼을 하면은요 한 동안 어, 한 동안 되게 정신적으로 어떠한 그 스트레스나 어떤 그 적어 있잖아요 그 뭐지? 어, 스트레스 스트레스도 스트레스 막 어떤 그러니까 우울감이나 그런 거 있어요. 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우울함 속에 그냥. 빠져서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거 플러스 여기저기에서 그냥 아 어, 말이 좀 많아. 어, 말이 좀 많아.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있어도 오지는 못하고 있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누가 제일 좋냐. 1, 2, 3 중에서 누가 제일 좋냐라고 한다면은 흠. 애매합니다. 어, 난 그래도, 저기, 뭐, 뉴패가 낫지 않겠어요? 어. 왜그러냐러면이 뭐 사람은 구패나 이미 한번 사겨봤고 뭘두 번씩이나 사겨, 한번 사겼던 사람. 하늘이 내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받아들여야지 순순히. 어. 뭘 뒤를 돌아보나. 응. 암튼, 그리고 이 사람은 아직 문제가 너무 많이 저기 돼 있고, 사람 성격 남성 다운데는 있긴 있어요. 그렇, 그렇지만 지금 자기 문제가 너무 지금 복잡하고 막 일이 엉겨 있기 때문에 조금 어, 소심한, 어, 소심하게 한소심 비춰질 수도 있겠다. 어, 딱히 말을 안 하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뉴페가, 근데 조금 뉴페는요. 조금 더 너무 섣불리 한 번에 마음을 주지 말아라. 그 무슨 뜻이냐라면 천천히 알아가 봐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 모르잖아. 어. 그리고 나만 소개받았겠어? 그 같은 식 동시간대에 여럿을 소개받았을 거 아니야. 어. 그럼 여럿을 소개받으면은 좀그 어 진짜 그 사람들하고 소개바, 소개받은 중에서 나를 택한 것이 맞는지 그것도 확인은 해봐야 되잖아. 어,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확인은요 필수야 필수 오케이 네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어,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눈코 입을, 어, 염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구패일까요? 6패일까요 아니면 짝패,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이제 한번 알아 봅시다, 누굴지. 이, 이, 두 개는요, 어, 구패. 이두 개는 6패이두 개는 짝패. 이게 누구지? 라고 한다면은 음이게 저기 막아왜 마... 저기 막그 구패는요 구패는 여러분들의 눈코입을 갖다가 염탐하고 있는 게 맞네요 <웃음> 염탐 <염탄> 카드 나왔잖아 <웃음>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나 염탐하는 것 같고. 어, 뉴패도 괜찮고 짝패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음, 왜 그러냐 어, 라고 하면은요 정확하게 누가 좋아요 라고 하면은 요 만약에 진짜 뭐 결혼할 거 아니고 그냥 연애만 하고 싶다 어, 나는 연애를 오래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은 짝패가 날것 같아 <웃음> 왜요 라고 하면은 잘 사줄 거야 아마 짝패는 음. 돈을 갖다가 잘쓸 거다. 만약에 이어질 수 있다면. 아들 봅시다. 자, 여기 국패는 이거 봅신 뭡니까? 얘는 왜 이렇게 매달려 있어? 이게 매달린 거두 개나 나왔네요? 음왜 매달려 있고 있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왜 매달려 있겠어? 어, 기회를 엿보고 있다. 무슨 기회냐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아니면, 지금 현재, 저 자기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냥, 그 일단 자기가 어떠한 그 상황이나 이런 것이 다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도 솔직히 복지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이구패는요 으흠 <웃음>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어떠한 그,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것 같아. 좀 진지한, 진지하고 진솔한 얘기를, 하고 이제 와서 그걸 얘기를 해? 음, 헤어지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 근데 이 사람이요, 아, 왜 이래? 이 사람이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되는 일도 없고 너무 지쳤고 몸 상태도 너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음. 이게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 이게 꼭 이게 남자 라는 법은 없지만 어, 그래도 남자의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어~ 생활고에 조금 어~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면 어~ 먹고 살고 해야 할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까 그러니까 그~ 그~ 손에 익지 않은 일들 있잖아요 어~ 요즘에 코로나, 어, 코로나는 거번거번 다지나갔 지나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물가도 너무너무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그러니 살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일저일 일 막. 막. 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일들이 자기가 익숙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그 그 이제 아이템들이 바뀌는 게 그런 느낌은 나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일자리를 갖다 계속 갈뭐 옮겨 다니냐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기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그 일터 일자리에서 계속 새로운 이벤트들을 갖다가 저기 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게 그냥 너무 힘든 것 같아. 매 번 익숙해질 만하면 이제 그 아이템들이 바뀌고 익숙해지면 아이템들이 바뀌어서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게 아닌가? 음 그래가지고 조금 편안하게 머리를 좀 눕고 쉬고 싶은데 그럴 여유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어, 삶이 조금 고단하지다라고 봐.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조금 음 바, 바라보는 경향이 있겠다. 음. 그래도 내가 쉴 곳은 너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거지 어 그냥 이 달한 이제 채 빨기 도는 이 힘든 일의 연속이다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힘들게 늘 이렇게 힘들게 일하면서 내가 너를 갖다가 어 너를 갖다가 그냥 이게 가끔씩 이렇게 보는 거지. 잘 지내 하면서 혼자 푸셔야 되고서 소설 쓰고 있는 거지. 저기 뭐 저기만 해미야 나는 어 이렇게 지내. 나 솔직히 어 아무리 일을 해도 항상 어, 마이너스야. 어, 주머니가 탕탕 빈다. 망 같아서는 네 무릎을 비고서 자고 싶은데 내가 염치가 없고 어, 내가 무슨 염치로 너한테 가겠냐. 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 이 사람하고 어떠한 추억이나 뭐나 이런 걸 갖다가 이미 만들만큼 다 만들어 봤어. 그러니까 뭘 여기서 더 만들어 나갈게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은요, 지금 봉투, 봉투 열렸네. 그니까 나갈 곳이 너무너무 많아. 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돌아갈 그런 엄두는 아직까지는 못 낸다. 그렇지만은 어 좀쳐다보게 진짜 여, 여러분의 눈코입을 갖다가 이렇게 전화기 이렇게 딱 푸셔 누르면 여러분 얼굴 나오잖아. 이렇게 만져보고 있다. 얼굴 이렇게 눈코입 만져보고 있을 거야. 암튼 여러분하고 좀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해요. 음. 갑자기 연락 올 수도 있어. 어느 날 갑자기. 음. 왜 그러냐라면, 보고 싶기도 해. 근데 돈이 너무 없다. 어, 돈이 너무 없다. 일은, 일, 일은, 고되고. 암튼, 어, 구패는 그러네요. 음, 여기선 여러분의 눈, 코, 입을 갖다가 아주 뚫어지게 쳐다볼 수 있어. 맨날은 아니고, 어, 일에 지쳐가지고 탁 집에서 밥 먹고 나면 자기 전에 한 번씩 본다든가. 아니면 점심 때 너무너무 일에 지쳐가지고 툭 앉았을 적에 여러분 생각나면 또게 본다든가. 뭐 그러는 거지. 자, 뉴패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보면은, 흠 뉴페는요 어,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이 사람의 기준에 완전히 딱맞춰 라고 보기는 살짝 힘든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의 기준이 참 있어 음, 자기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냐라는 거야 나는 그래도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좋고 그래도 통장에 어느정도 자기가 먹고 살걸 갖다가 적금해 놓는 적금에 음, 돼있는 여자면 더 좋겠다 그리고 날씬하고 좀 이뻤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백그라운드도 좋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어 바람이 너무 많다. 어, 왜요라고 하면 딱 얼핏 보면 안 그런데 약간 속물이 속물인 경향이 있겠다. 싶어요. 어, 바라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근데 왜이 사람이 어 여러분한테는 조금 그 뻥구라를 칠 수도 있어.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요. 잘 보이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대인 가게가 좋은 것은 있어요. 대인 가게가 좋거나, 아니, 어,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점잖은데도 조금, 어, 허허실실 하면서 둥글둥글해 보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마음 속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그니까 조금, 류페는 잘볼 필요성이 있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겉으로는 뭐, we are the world, 어, 우리, 저기, 주님, 어, 뭐, 하, 주님한테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우리의 훌륭한, 어, 저기, 막 자매님을 갖다 나한테 보내줘서, 어쩌고저쩌고, 진짜 말, 입만 띄면 진짜 we are the world, 그 비둘기야, 어, 그런데, 속은 다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어. 그게 다 뻥일 수 있다라는 거, 무슨 뻥이냐라고 한다면은요, 자기의 이러한 어떠한 어, 집착, 금전에 대한 집착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솔직히 상대방이 알게 하면 된장이라는 이미지 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딱 외관상이나 어떤 말하는 거볼땐 처음에는 위아더 월드다라는 거예요. 어, 입만 띄면 어, 입에서 하얀 비둘기가 날아다녀. 어, 그래서 후광이 쫘아나고 나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야. <웃음> 근데... 참 물질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일 수 있겠다 어, 잘 봐요 어. 자 그렇게 하고 짝패는 어떤 패냐 라고 한다면은요 짝패는 성격이 참 원만한 사람인 것 같아 어, 원만한데 여러분을 갖다가 그래도 꽤뭐 하루 이틀 뭐 바라본 게 아니라 여러분의 눈코입을 갖다가 그래도 꽤 오래 봐온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음, 알아가고 싶은 어떤 바램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다가오지 않아요 라고 한다면요. 은이 사람은요. 그냥 한번 놀아보자 라는 그런 타입은 아니고 자기 욕심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은 힘든 일도 많을 텐데 그러한 힘든 일이 있을 있더라도 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의지해 나가면서 그러, 그렇게 같이 지내기를 바란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볍 만날 사람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좀 오랜 시간 좀 봐온 느낌이 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아직 여러분한테 진짜 다가, 다가갈까 라는 결심은 아직 쓰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글쎄 근데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 건 맞아 어. 근데, 신, 굉장히 신중한, 신중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경제적인 거는요, 어떠냐, 그하면 그래도 자기 앞가림하고 어느 정도 모아놓은 거 있을걸요? 음, 저기만, 막 돈을 갖다가 허투루 쓰는 사람은 아니다 싶어요. 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냐, 라는 거예요. 음, 어떻게 되냐, 라면은, 지금 타워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 둘중 하나야. 음, 뭘둘중 하나냐, 라면, 이 사람이, 그냥 그 여러분한테 어떠한 고백이나 이런 걸 갖다가 안 하고 그냥 자기 스스로 돌아설 수있을아하나 어, 돌아서 돌아 쓰던지 아니면 어, 아니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을 갖다 멀리서 바라보는 이러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깨고서 여러분한테 어, 다가갈 어, 다가가든지 둘중 하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선생님 왜둘중 하나야 라고 한다면 지금 카드 가이만큼밖에안 나왔어 짝패에 대해서는 음, 그걸 알려면 은좀더 많이 뽑아야 되는데 어 요거는 조금씩 이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려 봐요. 응.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오게 되면서 오게 된다면은 여러분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받아줬다는 거잖아요. 어. 아직 오지도 않은 것 같고서 뽑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데요라고 그러면은요, 그래도 여러분한테 여러분 섭섭지 않게 이렇게 마음씀이 좀 고운 사람이다라고 봐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갖다가 어, 진짜 그 신중하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조금 만나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응. 여러분한테 잘할 것 같아. 어, 선물도 잘해주고. 그렇다고 서 뭐, 명품 탁! 뭐, 뭐. 차, 참뭐어 뭐, 카드 딱 이렇게 준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하고 데이트 하면서 아기자기하게 어, 그 여러분들의 어떠한 바람이나 희망이나 이런 소망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저기 막 어떤 남자들은 야 네가 해 이런데 그러진 않겠다 싶어. 굉장히 따뜻하게 여러분을 갖다가 잘해줄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진짜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뒷담한다 그러면 뭐 그냥 다 해줄 사람이고 그렇지만 자기가 가진 형편 안에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마음을 갖다가 다 배려해 가지고 어, 여러분한테 참참 어, 참 잘할 사람이다 라고 봐이 어, 이 저기 막 이번 카드는 이 짝패 괜찮네 음 기다려 봐요 어. 근데 내가 그래서 둘중 하나야 꼭 온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타워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있는 건 맞거든 그러니까 이 짝사랑을 갖다 내려놓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에서 여기서 나와 가지고 여러분한테 다가온다든지 둘중 하나다 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요 어, 이 틀을 깨는지 그둘중 하나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이 사람이 멈춰져 있잖아 어, 멈춰져 있기 때문에 다가오던지 아니면 그냥 스스로 마음을 접던지 근데 어떡할 것 같나요 라고 한다면은요 글쎄 어, 조금 더 뽑아 봐야 되는데 이거는 카드를. 다가올런지, 몇대 몇? 그거 한번 해볼까요? <웃음> 다가올 확률은 몇? 어, 아니면, 저기, 막, 뭐 조금 더 기가, 지한번 봅시다. 이거 또 천사에게 물어봐? 천사님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어, 천사님한테?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떤 재수추월을 갖다가 줬나요? Uh -huh. 이제는 바라보기만 하는 그러한 시간은 다 끝나가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인다 이 사람이 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이고 그냥 이 상태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음. 이게 무슨 일이죠? 그냥 여러분을 갖다가 바라보는 느낌이 계속 나요. 음잘안 움직이겠다. 이왜왜안 움직이는 거야? 도대체. 아이고 진짜 우유부단하구나. 음, 우유부단하다. 그래서 안 다가오는 거구만. 음, 여러분을 좋아하기는 참 좋아하네. 좋아하는데도 안다고와서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안 안, 안다고오나 봐요. 음. 안, 그, 그러니까 다가올 확률은 3. 어, 안 다가올 확률은 7. 어, 이렇게 놓읍시다. 어, 조금 더, 어, 지가 속 답답하면 연락이 오겠지? 아, 답답하다. 어, 이래서, 어, 짝사랑인 거예요. 짝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 짝사랑은 왜 하는 거야? 고백할 용기가 없거든. 응, 음, 계속 망설이고 앉아있거든. 왜냐면 그게 가성비는 좋잖아요. 응, 너무 서 좋아하는 거니까,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는 거겠지. 암튼, 아이, 그래도 되면 참 좋을 텐데. <웃음> 어, 자기 여자한텐 잘할 사람이거든. 음. 암튼, 이번 카드, 에이, 못마땅해. 어, 그래서, 여러분의 눈, 코, 입을 갖다가, 어, 염탐하고 있는 사람은 구패하고 짝패다. 어, 그런 거죠. 뉴패는요? 어, 뉴패는, 아, 너무 세속적이다. 겉으로 나는 그런데. 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눈코 입을 염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디 봅시다 흠이 이, 저기 뭐야 구패이 사람은 이 뭐지 어이구패한테는 다른 사람이 생겼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뉴펜은 어디 봅시다 어, 여기는 3번 카드 뽑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음, 그 상대방의 아이고 아이고 상대방의 그런 것 같아 직업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을 만나는 건가 싶다 음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어, 그구패는잘 모르겠는데 뉴폐하고 지폐는 보면 직업들이 좀 괜찮아 보이는 느낌이 나는데, 아, 내가 한번 모르죠, 어, 모르죠. 직업이 괜찮다고 해서 사람이 괜찮은지 그건 잘 모르겠지. 아무튼, 뭐직업이 괜찮아도 실질적으로 빚좀개살수 있고 수도 있고 나가는 게 많으면, 아무튼 여기는요, 여, 어, 구패가 이게 뭐지요? 음, 구패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염탐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어,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생긴 건가? 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 여, 여러분들이 혹시 경제적으로 구패보다 음, 더 윤탁했었나요? <웃음>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어, 이 사람이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여러분의 눈, 코, 입, 어, 읽어서 일투족을 갖다가 어떻게든 알아내려고 애를 쓰는 느낌이 난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여러분이 잘 지내고 편안하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아이, 그 그런 그런 생각도 드는 거지. 그 혹시 여러분 이 사람 차단했어요? 어 그랬을 것같아왜 그러냐라고 하면 다야 그렇게 씁니까?이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한테 연락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푸셔를 막 본다거나 보면서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뻐 보이고도아 내가 미쳤지 어 내가 봉을 놓쳤네 그러는 것 같아. 음, 뭐, 이 카드에서 알려주는 카드가 지 요만큼 나왔잖아요, 구패에 대해서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 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아닌가. 어, 뭐, 여러분의 직업이, 그닥, 뭐, 저 선생님 저 직업 이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요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어, 그래도 좀, 넉넉하게 살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땅이 있다던가 뭐 그런 거지 좀 물려받을 게 있거나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아닌데요라고 한다면 아니면 뭐 직업이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거야 이 사람보다 낫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어쩌면은 직업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여러분보다는 약간 수준이 약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왜요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려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갖다가 음, 그 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지를 못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이가 실제적으로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여러분보다 많더라 하더라도 어떠한 경제적인 무변이라 일적인 무변에서는 좀 발전이 조금 더디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가지고 일머리가 없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은 일자리가 참. 쭉 바뀐다던가 한 군데서 오래 있지 못한다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 여기서 이 카드를 보면 전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하나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뭐 몇작 뽑히지도 않았잖아 음, 이 사람은 좀 행동이 어리지 않겠나 어, 그래요 그러니까 행동이 어이거나 아니면 실제로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어, 뭘 해도 항상 어, 뭔가 탐탁치 않고 노련미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노련미가 떨어지겠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귀찮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음. 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갖다가 차단했었을 수도 있고,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은, 그 뭐, 그런 거지, 뭐. 헤어졌을 때는 싫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음, 헤어지고 나니까 다시 좋아질 수도 있죠? 음, 근데 왜 좋아졌는데요? 라고 하면은, 음, 여러분의 경제력, 여유로움, 뭐, 이런 것들이 음, 이 사람한테 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헤어질 때그 사람이 그래. 같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그래도 그 과분한 사람이구나 이런 걸 갖다 못 느낀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여자들은 남자하고 일단 잠자리를 갖게 되면 그 사람한테 더 잘해. 점점 아한번 갖고 두번 갖고 횟수가 점점 반복되고 어, 그럴면그 사람한테 더 잘하는데 남자는 아니에요. 어, 관계가기 전까지는 사력을 다해서 달리잖아. 관계 갖고 나고 두한번두번세번 번, 번, 이게 횟수가 늘어나면 점점 점점, 점점 그치 어, 따분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위치를 망각한다라는 거야. 정작 남녀가 헤어졌을 때 누가 더 답답한 줄 알아요? 음, 남자가 더 답답해.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남자들은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새로 어~ 새로운 여자를 좋아하잖아 왜냐하면은 새로운 걸 갖다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자들은 어지간해 가지고는요 뭐~ 남자를 갖다가 계속 그~ 그~ 막 그까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남자를 갖다가 계속 갈아치우는 그런 사람이 그 많지가 않아. 아, 저번에도 그랬잖아. 여자들은 그냥 한 군데로 좀 몰려 있다고. 일당백을 한다고. 대체적으로는 그내한 사람하고 오래가고 싶어하지. 이걸 막 갈진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남자가 이 여자랑 헤어지고 나면 다음번에 누구를 올 때까지 그냥 몇 번의 그 까임을 갖다가 어 그걸 갖다가 견뎌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자들이 쉽게 그렇게 응대하지 않거든.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어. 여기 남 이게 남자분 이 여기 보시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왜 달라요? 그 여자들은 뭐 성욕이 없나요? 성욕이 있어. 있지만 남자들하고 어 여자 남자의 성욕하고 여자의 성욕은 다르다라는 거야. 남자는 그거를 위해서 여자를 사귀지만 여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관계를 맺는다라는 거야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지 음. 그래서 남자가 여자랑 헤어지면요 은 계속 까임을 갖다가 반복하고 나중에 시간은 시간대로 까고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어 그치 어, 시간 낭비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여친하고 헤어지면 누구만 손해다? 어, 지 손해다 이거예요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좀 사정이 달라 왜냐면은, 하 어, 저기, 막, 대체적으로, 이른 나이에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어떠한 융통성은 좀더 있지. 어, 그렇지만, 나이가 들, 어가면 들어갈수록, 융통성이, 어, 융통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 사람이 없어지는 거지, 자꾸, 자꾸. 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그래 초조하고 불안해. 겉으로 보기에는 허, 뭐 나도 괜찮다 뭐 이러지만 진짜일까 그게 그렇지 않다라고 봐요. 음. 자 그러면 뉴페에 보면 뉴페 여기는요. 음뉴페는 아니올시다예요. 음, 음. 왜요라고 한다면이 사람은 음. 보이는 것만큼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뭐라 하든 어떻든 저떻든 그런 상관없이 이 사람 이 뉴펜은요 물질 만능주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 조금 그 이번 카닥은 좀 달라. 그 그게,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얘는요. 어, 자기, 그, 자기의 능력에 맞지 않게 좀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음, 과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요, 여자덕을 조금 보고 싶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자기의 어떠한 그, 그, 저걸 갖다가 충족시켜주지 않으면은, 어,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그, 뭐지? 그 상대방을 갖다 개무시하던가. 이거 남자가 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만약에 남자가 본다라고 하면은, 여, 그, 저기, 뭐, 여러분이 여자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 무조건 뽑는 사람이 나야. 어, 성별을 갖다가 막론하고. 근데 왜 자꾸 여자 쪽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그게 편해. 어 자꾸 막두 개를 갖다 번갈아 하려고 하면 리딩 꼬이고요. 어 자꾸 헷갈리고 어 리딩이 안 돼. 이걸 갖다가 그 바꿔서 말하려고 하니까 이게 리듬 흘러가는 대로 가야 되거든어 그러니까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 음. 자 그래서 여기는요. 어 조금 자기 세계에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자가 자기 그 뭐지? 어떤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좀 써주길 바래 여기는 진짜 뭐 어 여자한테 좀 얻어먹고 다니는 좀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지가 잘난 걸수 있으면서 얻어먹으면 좀뭐 근데 어그러고네 돈도 내 돈이고 내 돈도 내 돈이고 좀 돈을 갖다가 좀 펑펑 쓰는 경향이 있다라고 봐. 어. 자기는 제대로 어떻게 하, 저기 막 벌지도 못하면서 근데 저기 막 그런 거는 있어요. 뭐가 있냐라면은요 사회성은 좀 있어.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몰라 그 여자 남자 관계는 어, 좀 그럴지 몰라도 몰라 이게 이게 지금 이게 긍정적으로 나오는 건지 아닌지 왜냐면 더 뽑아봐야지 알겠는데 일단은 대인 관계는 그래도 나쁘진 않은 게 아닌가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대인관계가 좋아야 소개팅을 받고 그러잖아 소개도 받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기 막이 뉴페가 여러분 다음에 나타났다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줬을 확률이 높아 소개팅으로 인한 뉴페인데 뉴페는 조금 저기 막참잘 봐봐요 처음에 딱 보면 얼핏 봐가지고는 이 사람이 되게 젠틀해 보이고 어쪽 그럴 수 있어. 전에 구패는 좀 어렸잖아. 얘는 조금 아니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 젠트라다 싶고, 어, 꽃, 어, 저기, 막, 꽃중년 같은 느낌.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어려도 중후한 느낌이 날, 날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외모가 중후하지 않더라도 행동 자체가, 어, 저기, 막, 그, 행동 자체가 중후하면서도 부드럽다 라는 거예요 어, 좀 부드러워 그리고 여자의 마음을 갖다 되게 잘 알아 가지고 립서비스는 죽여주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 어떠한 적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요 흠 아니올시다 라는 거 여러분이 아마 이 사람을 갖다가 찰 수도 있어요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요 어, 이 사람이 그래. 어, 그 뭐지? 그눈 가리고 아웅도 일시적인 거지, 계속은 할수 없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성격을 갖다가, 어, 용케도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해서 여러분의 호감을 얻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갖다가, 어, 멀리 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는. 암튼, 그럼 짝패는 어떠냐? 라고 한다면은, 이 짝패는요, 여러분한테, 어, 마음을 갖다가 계속 안 주려고 노력을 해도 자꾸자꾸 여러분한테 마음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런데 이 짝패도요, 그렇게 믿지는 마세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게 어, 여러분한테 마음이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왔다가 하기를 갔다가 계속 무한반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이 짝패는요. 일편단심이라고 말하자면은 글쎄 애매한 부분은 없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어 옆에 그 여자가 없으면 잠을 못 잔다? 어. 혼자서 이렇게 잠을 자는 걸 갖다가요. 되게 뭐라 그럴까? 응, 그것도 하나의 병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이게 옆에 여자가 어, 없거나 아니면 옆에 남자가 없으면 잠못 자는 사람들 응,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외당하고 막 이러는 거 같다가. 굉장히 싫어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사람한테 올 때까지 이 사람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 좋아했다가 또딴데 갔다가 좋아했다가 딴데 갔다 그러기를 갖다가 계속 무한반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눈길을 안 주고 있기 때문에 또딴데 갔다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이 사람은요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음, 저기, 불면증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약간, 노이로제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음, 그, 그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을 갖다가 좋아하긴 해도, 여, 그런 것 같아. 그, 여자가 옆에 있으면 하, 잠을 갖다 못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도 이렇게 어떠한 프로포즈를 하고 뭐 어떻게 뭐 나랑 뭐같좀 알아보자 꼭사귄다란 그런 건 아닐. 수... 라도 그래도 나란 사람 너 나란 사람 너란 사람 우리 서로 알아가 보자 이 말을 갖다가 하하 하더라도 이게 같이 어떠한 연인으로서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어.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시간조차도 좀 견디는 걸 어, 견디는 게 조금 힘든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이 사람이 꼭 어떤 또한, 그, 뭐, 남, 너무 남자고 짐승이어서 여자 없이 잠을 못 잔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 어, 그, 그런 사람 있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옆에 누구 없으면 잠못 자는 사람.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진짜 뭐, 정력이 넘쳐서 그거 아니야. 어, 그거 아니야.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고, 옆에 사람이 있어야 좀 자기가 심적으로 안정이 되고, 잠을 잘잘수 있으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어, 뭐, 이 사람이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음, 뭐, 평판이 안 좋다거나, 그런데 그런 확률보다는요, 이 사람이 옆에 누가 없으면, 누가 없으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렇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계속 좋아했었던 건 맞지만, 여러분이 이막이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뭐안 받아준다거나 그게 아니라 이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가오질 못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어 그러고 이이 사람은. 그 불안한 거야 불확실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다가가가지고 나랑 사귀자 할 수도 없는 거고 밥 먹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밥 먹자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이 사람을 안 좋아하면 자기는 어떡하냐라는 거지 자기는 옆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여러분하고 밥 먹으면서 또 다른 사람을 갖다 옆에 둘 수는 또 없잖아요 그거는 양다리잖아 그걸 못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 여러분한테 자기 마음을 갖다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암튼 그런 거라라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떡하겠냐라고 하면은요. 저는요. 이 3번 카드 뽑으신 분은요. 어, 9패고 6패고 저기 저기만 저기, 마, 저기 마, 짝팩은 일단은 한번 다 버려. 어, 저기 한 텀은 좀 쉽시다. 어, 다안 좋다. 음. 다른 패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웃음> 무슨 패어 라고 하면은, 뭐, 요즘에 앱상에서도 만나고 있고, 아니면 뭐, 직업적으로 이런 것도 있고, 좀 다른 거 봅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야. 어, 다그지 같다. 어, 다그지 같아. 뭐, 이 사람이 직업적으로 뭐, 뭐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가지고 성격이 이러면은요 안 돼요 여자가 힘들어요. 음. 이뭐 만약에 남자가 뽑아 봤다 뽑았다면은 성격 이러면은요 옆에 있는 사람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음. 그러니까 피 말라 죽지 피 말라 죽어. 암튼 3번 카드리딩 여기서 마치고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어, 여러분 안녕. 네, 마지막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나의 눈, 코, 입을 염탐하고 있는 사람이 쿠페냐, 아니면 뉴페냐, 그것도 아니면 짝패냐, 라는 거. 짝패가 뭐라고요?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 어디 봅시다.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은데? 음, 있다, 라고 봐. 근데 이 짝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어, 아니다 음 아니다 아니다 왜요란다 기다려봐요 이제 일단 구패 부터 봅시다 자구패는요이구이 음. 뭐하길래 뭐 는뭐하 이러지? 어. 왜그러냐 라고 하면은 뭐 의, 의욕을 상실했다 어, 의욕을 상실했다 라고 봐요 음. 의욕도 상실하고 그냥 여러분 잃고 나서 이런건가 아니면 여러분 잃기 전서부터 이런건가 이 사람은 뭐 의욕이 이렇게 없어 음. 그냥 그 저기 막 생각도 많고 머리도 복잡하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의욕상실에 있으면 안되는데 자기가 새롭게 마음을 먹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물내 마음에 물갈이를 한번은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다 라고 봐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아 잠이 안온다 어, 왜 그래 구설도 너무 심하고 언제쯤 이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음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은이 사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이 저기 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짤른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해서 여러분한테 잘린 건가 왜냐하면은 음, 이 사람이 잘못해서 잘렸을 확률이 높겠네 아, 왜 그러냐면은요 이 사람이 뭔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구설에 구설하고 시비가 이렇게 많은지. 음. 구설 시기 때문에 참여오질 않는다. 아주 미치겠다. 남들은 참 행복하게 웃으면서 잘 사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 라는 거죠. 어, 구패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아직 쳐다볼 겨를이 없을 것 같아. 왜요라고 한다면은요, 어휴, 지 발등에 떨어진 뭐, 불도 끄기도 바빠. 어, 지 발등에 떨어진 불도 끄기도 바쁘고, 그리고 지금 뭐 누구 같이 있는 사람 있나? 음 아니면 그 사람하고도 헤어졌나? 그런 것 같은데 어, 누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자기 생활이 조금 고달퍼요. 고달프기 때문에 어, 속도 시끄럽고 자기 자기 인생도 고달프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갖다 염탐할 그런 정신적인 여력이 없을 것 같은데 음, 여기는 그래요. 막, 막속 시끄럽고 너무 힘들다. 인간 사이에 치이고 막 이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나 살기도 바빠가지고, 여러분 생각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펜, 아니, 까 그럼 뉴펜은요? 음, 야, 아무래도 내가 봤을 적에는 이 4번 카드도요, 1, 1번, 2번만 좀저 괜찮고, 음. 아, 이 4번 카드도 때려치워야 될것 같다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남자들이 왜 하나같이 다 이렇지 음. 9패든 6패든 짝패든 왜 이렇지 여러분 저기 막 요즘에 연애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이 조금 심적으로 약간 불안하고 우울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연애가 다 이런데 응. 음. 여러분을 짝사랑하는 사람까지 이런데, 지금 여러분이, 아, 조금 심적으로 힘들겠다 싶어요. 어, 뉴페도 음, 마음이 잘안 맞아. 마음도 잘안 맞고, 음, 또 말은 또 참, 음 자기가 되게, 어, 멋있는 척은 혼자 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연애에 있어서, 저기, 막, 조금 조금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연애를 갖다가 좀 한텀을 쉬고 좀 명상을 하고 자기 어떠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을 갖다가 좀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거 를 갖다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아니면은 음, 몸매를 갖다가 좀더가꾼다든지 선생님 전혀 알시하고요 몸매 가꿀거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은 암튼 자기 개발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조금 더 챙겨라 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요 지금 남자들 다 이래 그지같아 음 남자들이 다 그지 같아요. 이것도, 이것도 그지 같아. 음. 그러니까, 어, 차라리, 그,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그러잖아. 이 기회를 틈타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조금 터치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 자격증을 딴다거나, 아니면은, 뭐, 마사지를 바꾼다거나, 뭐, 헤어스타일을 바꾼다던가, 어쩌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지금 마음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조금 약간 슬럼프? 아니면 우울증 아니면은 그건 거 이제 감정 기복이 있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연애사가 꼬인다. 조금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체를 갖다가 한번 그저 저기 여, 여러분을 갖다 바갈리를 해야 돼 여러분을. 어이 그래야지 좋은 사람이 나타나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음. 정신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사람만 주변에서 더그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라고 봐요. 음, 악순환의 연속이니까 차라리 이럴 때는 연애보다는 자기 개발에 조금 힘을 써야 될 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렇다고 봐. 왜 그러냐면, 짝패 얘도, 어. 저, 문어발 식으로 연애하는 애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갖다 좋아하는 거야. 선생님, 왜, 그, 그런데요? 라고 하면요. 남자들은요, 이, 저기, 막, 그, 나이가 젊으면 순수해가지고, 정말 그 여자가 좋아서, 너 아니면 못 살아. 어, 난너 아니면은, 어, 나는 너를 만나기 위해서 태어났나 봐. 그럴 수 있어. 어, 그렇지만 그게 다 뭐야? 근데, 왜, 그, 그, 그, 저기, 막 그, 저기, 막 젊었을 때 연애한 사람하고 결혼 안 하냐고. 그 젊었을 때 연애한 사람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뭐, 얼마나 돼요? 얼마 안 많아요. 몇년 하다가, 뭐, 뭐, 10년씩, 몇 년씩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 시컥 연애하고, 나이 다 먹여놓고. 어. 뭐 살다가도 헤어지는데 연애는 뭐 연애는 왜못 헤어지겠어요 왜 그러냐 어, 너를 만나기 위해서 태어나는 입을 갖다 찢어버려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나, 결론은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무슨 20대 후반 20대 초, 어, 초중반에는 진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 왜 그때는 세상 때가 덜 묻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서른 넘어가 봐다 어, 그것 때문에 그거 하고 싶어서 여자 꼬신다라는 거야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저기, 뭐, 이,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이 짝패도 지금 여자 꼬시기 위해서 이러는 거지, 진짜로 여러분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 왜이 사람은 그냥 아무한테나 막 던져, 다 던져, 다. 어, 다 던지는 사람이다, 라고 봐요. 왜 그러면 언변이 능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여자 꼬시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어, 남, 여자여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여자라 할지라도, 저기, 남자가 뽑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연애하는 데는 최적화됐다라고 봐요. 어, 노련하다, 연애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 그, 발을 여러 개 걸칠 수 있다라는 거지. 음. 그, 그러니까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는데요?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 진짜 보헤미안이야. <웃음> 그 뭐야? 마음을 갖다가 한 군데다 올인하기보다는 자기 즐거움에 어 자기 어떠한 그 목표 이 사람은 좀 이기적이고 현실적이에요. 현실적이어가지고 뭐 뭐하러 내 마음을 갖다가 한 군데다 올인하냐 이러는 거죠. 좀 마음을 갖다 골고루 나눠줘갖고 여러 여러를 갖다가 그러니까 꼭한 번에 여러을 사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그 낮은 그니까, 얕은 인연이잖아. 얕고 짧은 인연을 갖다가 계속 갈아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뭐, 그것도 자기 뭐, 라이프 스타일 아니겠어요? 음, 그냥, 비혼주의사일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서 여자나 많이 만나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음, 뭐, 보이는 것에 비해서 빛 좋은 개살굴 수도 있고 지금 이 사람은요.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언제쯤 다가갈까 기회를 엿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좀참 많다라고 봐. 음, 생각이 참 많다. 그런데 음. 얼핏 보기에는 이 사람이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음, 이 사람하고 짝패하고 어쩌면 이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사귀는 거. 음, 그렇지만 조심해라 왜냐면 문카드가 나와서 여러분한테 속이는 게 있겠다라는 거예요 문카드 나오면 은 속이고 있는 거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 다른 카드들 이렇게 나온 것에 비해, 나온 것을 봤을 적에, 이 문카드를 갖다가 뒷받침해준다라고 봐요. 음. 예를 들자면, 이 문카드가 그런 거지. 여러분하고 관계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섣불리 다가올 수 없다라고도, 어,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카드로 나온 것을 봐가지고, 불확실하다고 해서 섣불리 못 다가올 사람은 아니지 싶어요. 네, 자, 어, 잠깐만, 저 소리 때문에, 일단, 일시정지. 음. 이 사람은요, 그, 연애의 성공률이 조금 높은 사람이야. 음, 조금 높고, 그리고, 금방금방 질리기 때문에, 그, 뭐지, 연애를 갖다가 지속하는 그런 건좀 떨어져요. 음. 외관상 볼 때는 사람이 참해 보여요. 참해 보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잘 속아 넘어가는 것 같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글쎄, 음. 근데, 뭐, 뭐, 잠깐, 잠깐 사귀는 거야, 뭐, 나, 뭐, 뭐 큰일이야, 있겠어요? 그러나, 이, 지금 이게, 이 사람은, 문어발식 연애를 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이게 문카드가, 이게 언제, 여기, 이 카드에서 쥐약이에요. 어 뭐, 뭐가, 뭐가 쥐약이냐 이거하고 이거지, 이렇게가. 왜 그러면 기회주의자 라고 봐요 음,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그, 후리는 데에는, 좀,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술이 좋은 게 아닌가 싶어. 생각도 많고, 음, 저기, 막, 다, 그, 다가가는 그러한 기술이, 여러 가지 기술을 갖다가, 복합적으로 막, 어, 던져대기 때문에, 여자들이 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니까, 이짝팬는좀 조심하라. 짝패 좀, 뭐, 그렇다고 뭐,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 이 지금, 이걸로 나온 걸로 봤을 적에는, 아마 사기꾼일 확률도 조금 없지는 않아 무슨 사기? 여심을 갖다가 어, 혹, 어, 혹하게 혹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조심하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잘 굴러가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자기가 여자한테는 돈을 갖다가 좀잘쓸수 있겠다 그렇지만 잘 봐봐요 큰 돈은 아니다 음. 잔잔한 걸 갖다가 쓰는데 시원시원하게 쓸수 있어. 어, 그러니까 얼핏 보면 되게 잘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어, 그 일단은 돈을 쓰, 쓰게 되면은 그, 진짜 써야 될 때에서는요, 크게, 통 크게 써도 쓰지만, 아무 때나 할때통 크게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자한테는 기본적으로 잘 쓴다. 그렇지만, 동시에 여러, 여자를 갖다가 사귈 수, 예, 사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존재하는 사람이다. 아마 이 사람이 만약에 여자랑 헤어졌다면, 동시에, 어, 다발적으로, 어, 사귀다가 아마 그 뒷덜미가 확 잡혀가지고, 어 여기저기서 딱이 맞고, 끝났을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뭐 요즘에는 뭐 따기까지야 때리겠습니까? 그냥 쌍욕이나 하는거지 뭐. 음, 아무튼 4번 카드는요. 4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은 일단은 한 텀을 쉬세요. 짝패든 구패든 유패든 한 텀을 쉬고서 일단은 그 기간 동안 자기 발전에 힘을 써라. 어 그러면 될까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의 직업도 있고 여러분의 앞가림을 갖다 야물딱지게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딱한 가지 더 하는 가지를 갖다가 더 야물딱지게 해야 돼뭘 야물딱지게 해야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외로움이에요. 어 누구한테 기댈 수 있는 사람 어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은 갖다가 희망한다는 거야. 어그 희망을 갖다가 잠시 그냥 덮어서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희망은 가득한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되는 게 없으니까 자꾸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 기복이란 게 생기거든. 이 감정 기복들 때문에 좋은 사람을 갖다가 뭐 놓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의 감정을 갖다가 잘 추스리고 여러분을 갖다가 좀 조금 지금도 훌륭해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발전시키고 어, 여러분을 갖다가 좀 어.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지 그래야지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나요 라고 한다면 은 어... 이게 이 짝패 카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카드일 수도 있거든요 음... 일단은 여러분을 갖다가 행복하게 두어라 라는 거죠 이게 이 여러분들은 특이하게 국패든 어, 뉴패든 짝패든 흐름이 이렇게 흐,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의 카드로 도 놓고 을수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조금 더 여러분 스스로를 돌봐라.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한테 외치잖아. 나를 좀 돌아봐. 어, 너 스스로를 돌아봐. 나, 나도 나 상처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감정기복 같은 걸잘 다스려서 스스로를 갖다가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은 인연은 자동으로 다 따라오게 돼있다라는 거죠. 네, 4번 카드 리딩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